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업적 띠. 업적 띠. 아마드 고릴라. 릴라 릴라 아마드 고릴라. 아, 레인. 아, 지금, 인디아, 인도. 인도 레이닝 나우 자, 일반 소환. 자, 소환 갑니다. 자, 일법 가요. Let's go. <목소리> I don't like e n g l i s 사이더 지 탱탑맨 오우! 뭐야 뭐야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미쳤어 오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미쳤어 야 이거 미쳤어 야 탱탑맨 우와 미쳤어 탱탑맨 제발 아 탱크톱 야 꽁뻑으로 탱크톱을 죽어버려 야 미쳤다 진짜 야와씨와씨와씨와씨와씨 뭐야 와와와 so crazy That's so funny. I'm happy. Very exciting, 씨. <웃음> 와. <웃음> 와... <웃음> 와, 씨. 어탱펀맨 진짜, 왜 그래, 진짜. <웃음> 야, 탱크톱, 씨. 야, 씨. 어, 얘네 왜, 왜 그러지, 갑자기 나한테? 와, 씨.